안녕하세요. 안녕하니요 오늘은 어, 아라레와 어, 아라레장에 대한 이야기와 아라레 어, 새 제품 언박싱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아 요즘 이어가 언박싱을 여기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웃음> 이새 제품은 제가 이미 언박싱을 한 것이고요. 이번에 새로 이 친구들을 보였습니다. 슈크맨하고 그 다음에 어. 버섯양 그리고 오버차네까지 해서 다 친구들인데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원래 SF매니아 하지 않습니까? 네. SF매니아인데 어, 아라레가 사실 로봇이거든요 그렇죠. <웃음> 그래서 저는 아라레 유일하게 제가 모으는 예, 로봇 같지 않은 로봇가 바로 아라레가 되겠습니다 예. 아라레 보셨어요? 아니 저는 보지는 못했고요 이 네. 작가가 드래곤볼 작가잖아요 오늘 네. 그 드래곤볼부터 봤던 세대여가지고요 예, 딱 봐도 드래곤볼 작가 네, 캐릭터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친숙하긴 합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사실 그아라의 드래곤볼 작가 이름 토리아마키라죠? 예, 여기 나오는제 셀프 인서션 해가지고, 오노케가 바로 이분이죠. 예. 토리아마키라 자기를 이렇게 어, 디자인을 이렇게 그려서 자기 캐릭터를 또이제 피규어로 만든. 예. 이게 사실 트릭이 있죠. 뭐 어, 작동되는 건가요? 기다려보십시오. 아, 그 태엽이 있군요. 네. 에뭐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보라만 가는거 네. 저도 처음에 되게 황당했는데 소리가 거둘 거 같은데 걷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뭐 다른 재미는 있습니다 네. 네. <웃음> 사실 오늘 주 목적은 언박싱입니다 네. 네. 사실 이 캐릭터도 나름 굉장히 아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 구하지 못하는 고있 제품들인데 또 제가 이걸다 모아서 오늘 고닥부 편을 마련해서 언박싱을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아, 이 모델은 전부 풀 세트인 건가요? 어 사실 어이 어, EX 학금 만드는 회사에서 만드는데 이 친구들이 마케팅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아라리가 처음 나왔을 때 워낙 인기가 많아서 못산 사람들이 많아서 아라리를 더구하고 싶다 이랬더니 이 다음 버전이 똑같은 나라를 는데 옷을 바꿔서 고양이 귀 버전을 만들어서 내놨습니다. 예, 덕후의 마음을 또 이렇게 컬렉터 할수 있게 또 이렇게 또이 만들어내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고양이 버전까지 꽤 인기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 이거 팔리는데 하면서 세 번째로 슈퍼맨 버전이 나왔어요. 아... 근데 슈퍼맨 버전은 그렇게 인기가 많이 없어요. 아, 그래서 이거는 비교적 보하기 쉽고요. 이 녀석이 처음 나온 버전이 제일 보하기 힘들죠. 버섯 양도 사실 재판이 나왔어요. 워낙 희귀해서 버섯 양이 재판이 나왔는데, 선글라스 끼는 버전이 있어요. 아. 그 버전을 구하기 쉬웠는데, 제가 노력을 해서 초판 버전을 구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버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헬프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 아. 칼로 뜯어야 되나요? 어, 아니요. 그냥 저는 박스를 그렇 소중하게 안 끼기 때문에, 조금 찢으셔도 돼요. 아, 이... 아직 이 맛이죠 예, 이 맛이 언박싱의 맛이죠 아 괜찮습니다 네. 이제 이런 건 되게 조심스럽게 떼게 되가지고 <웃음> 네. 자. 이 비닐은 원래 여기 다시 넣어놔야 되죠 자 드디어 고선냐 언박싱이 됐습니다 아 드디어 아라라의 친구 원래는 같이 이, 외계에서 온 천사와 같이 같이 친구를 이렇게 예. 이제 슈퍼맨 한면더 물었습니다. 조용희 고수님은 알아내 보실 때 특별히 어 슈퍼맨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슈퍼맨이 좀 재밌는 캐릭터 타고 다니는 게좀 재밌지 않습니까? 아, 저는 그냥 별로 생격이 야비하고 그래가지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캐릭터입니다. <웃음> 그렇게 재밌는 게이 앞에 이 글자가 수죠, 수. 수. 네. 수 일본어로 수죠. 슈퍼맨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슈퍼맨 캐릭터는 그런데 이 아트스톤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라 a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초합금입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묵직하죠. 어 그러네요. 네. 어, 모자도 잘오을습니다 <웃음> 그런데 워낙 어, 인기가 많고 비싸게 나왔는데 이, 이 가족들을 다이 초합금을 내기에는 너무 무리가 따르는 거죠. 그래서 박사님을 내놓을 때는 그냥 PVC 피규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보통 PVC 피규어예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슈퍼맨도 PVC 피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대신에 가격은 더저렴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콜렉터들의 마음을 또잘 이해해서, 같은, 같은 비율의, 같은 가격, 그 같은 조합도는 굉장히 비싸질 텐데, 어, 지금보다 저렴하게. 하지만 콜렉션의 느낌을 줄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맞춘, 어, 제품 구성을 봤죠.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확대된면 알겠지만, 피부 질감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확실히 초악성적인느낌도 파킨 괜찮은데요. 자, 슈퍼맨을 자, 언박싱했습니다. 슈퍼맨. 슈퍼맨을 특히나 제가 꼭 사고 싶은데 이유가 박사님에게 길를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슈퍼맨을 제가 좀 역시 힘들어서 보였습니다아 어, 여기 살짝, 오! 역시나 컬렉터들의 마음을 건드리고요. 뒤에 설사가 들어있어서 예, 이렇게 날리는 것도 오 예, 지금 몰랐습니다. 저. 그럼 이걸 잘 이렇게 하면 날아가는 것처럼 예, 그렇죠. 아 바람에 날뛰는 슈퍼맨이 이야, 역시 이렇게 세심한 거 하나까지 신경 쓰는 거 보면 오버차맨이라고 음. 어, 같은 아라레 로봇이 있거든요. 얘는 어, 원래 낙증용으로 만들었는데 아라레한테 해서 같은 좋은 편이 되는 그런 스토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간단한 조이퍼 현상이네요. 사실, 조이스 그 젊서다들 그냥 이렇게 놔두고, <웃음> <바쁘고> 조금만 <웃음> 보지 않나요? 왜냐면 하 많이 하다 보면, 어떤 게어떤게딱 아니까. 굳이, 굳이 보지 않아도, 이제. 네. 네. 이렇게 칼로 까면 여러 가지 부품이 있는 걸볼네요 오버차면은 아라리아가 초합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구성이다 있습니다. 어, 예. 오버차면도 권균수가 빨간 넥타이를 내고 있네. 이렇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나비 넥타이 나네 자, 스탠드에 세우겠습니다. 자 오거참에는 주인공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요, 이 천사가 같이 노는 주인공이죠. 자, 이렇게 친구들이 아라의 친구들이 다 그려졌고 옆에서 원작가가 같이 출연했습니다. 아라의 작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디자인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딱 보고 났을 때그 드래곤볼 디자인하고 비슷하다고 했는데 네. 어떤게 이런 디자인 좋아하세요? 어,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런 드래곤볼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가지고, 근데 제 개인 취향은 귀여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굳이 빠진다면 앞에 있는 작은 아이들이 제 취향에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희 교수님은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굉장히 친근하죠 어렸을 때도 이제 네, 접했을 때당시에 동글동글하고 귀엽고, 근데 막상 만화 내용 보면 조금 역기적인 내용이 들어가가지고 좀 깨긴 했지만, 게임이 있죠. 네, 같은 네. 것도 <웃음> <될수> <웃음> 좀 친근한 질감이었어요 네. 이때의 디자인이랑 거의 비슷하게 드래곤볼이 연결되면서 드래곤볼에서 이제 훨씬 다른 그림으로 확, 확장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들도 해요. 로엠 악게하고 별로 디자인, 그림체가 많이 안 변한다. 별로 발전이 없는 작가다.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 저는 오히려 그런 입장보다는 너무 젊은 음. 나이에 너무 음. 어려서 완성되지 음. 않았나 완성형 음, 작가로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면서 네 왜냐면 순수 미술한테 피카소가 아닌데 네. 계속 자기 작품을 변형시키면서 작업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가, 가슴비가 뛰어난 자기 작품이 생기면 그대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대단한 작가다라고 보거든요. 네, 예, 뭐 저는 소리와 마키라 그림체가 거의 안변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레전모레에서 꽤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아, 음. 예. 예전 초반때 그림체가 다르고 그 다음에 프리저 때도 다르고, 마인 부을 때도 굉장히, 특히 마인 부전까지 가면 펜 터치가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표현력이 굉장히 살아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 네, 솔직히 뭐 매니아, 안 그래도 일반 분도 그거 보면 잘하면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전기, 중기, 후기로 이제 구분이 가능한 거죠. 어떻게 보면 후반으로 갈수록 뭔가 표현력이 더 간단한 터치만으로도 훌륭한 표현을 할수 있게 발전해 나갔다고 그렇죠. 볼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언박싱을 하면서 어, 같이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 토리아 마키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어, 처음이라서 그렇지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 조금씩 조금씩 더 발제를 나가면서 더 재밌는 보다코 토크가 될수 있도록 더 재밌는 분들도 초대하고 더 재밌는 이야기로 또 구성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려면 좀 시기한 피규어라든지 프라모델 같은 것도 많이 갖고 나와야겠네요. 사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 교수님? 아, 저는 별로 없습니다. <웃음> 조금 준비해가면서 더 재밌는 것들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